루틴을 빼면 반시체가 되는 이티제가 상대와 같이 있을 때나 이런 거 처음 해봐 소리를 들으면 호감 신호로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티제는 처음 본 생소한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땐 조용히 지나가겠지만 상대와 같이 있을 때 평소와 다르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티즈에게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게 요구하면 안됩니다. 상대방이 너무 변수가 많은 존재로 인식되면 이티즈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티즈의 단조로운 일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1단계 이상형이 있는지 물어보고 비교할 것 호감 신호가 확인되지만 조금 애매모호할 때 ISTJ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이상형을 짝사랑 상대와 비슷한 모습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설명 정반대로 나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ISTJ는 본인의 호감 신호가 발각되는 걸 싫어해 숨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사랑 상대에게 오히려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친구에게 부탁해서 ISTJ와 몰아가기 후 반응보기 썸타는 분위기로 몰아줄 친구를 구해서 ISTJ와 엮어준 후 반응을 봅시다. 만약 ISTJ가 정색하면서 거절하면 그건 호감 신호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뚝딱거리고 어쩔 줄 몰라하면 호감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3단계 자신의 TMI를 제공했을 때 나중에 ISTJ가 해준다. 학원에 같이 다니는 ETJ 뚝딱이와 NT. 하지만 어느 날 NT는 코로롱에 걸리게 되는데 오늘 NT님 학원 안 오시나? 오늘 중요한 수업 내용인데 엔팁의 결석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들은 이티제 후, 일단 필기 노트 잘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줘야겠다 One hour later. N팁님,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 기침은 안 나는데 목이 살짝 칼칼한 정도예요 엇, 어, 이티제님 이게 뭔가요? 오늘 강의 중요한 내용이어서 노트 작성했어요 수업 녹음본도 첨부할게요 내가 원하는 건 전복죽 한 그릇인데 헐이티제님 완전 감동받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얼른 회복할게요. 됐어 이러면 엔티님도 진도 밀리지 않을 거야. 과연 제가 강의 녹음본을 들었을까요? 저 엔티빈데요?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ISTJ의 모습은 로봇, 망부석 그 자체이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ISTJ도 포커페이스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로 좋아하는 걸 파악했다면 ISTJ는 웃음이 봉인해제되고 평소보다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이그라이 못지않게 상대에게 확신을 주는 또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별 얘기 안했는데 ISTJ가 엄청 웃기고 재밌다고 계속 그러면 ISTJ의 호감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진짜 본인의 유머코드와 비슷해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상대의 어떤 말도 재밌게 들리는 콩깍지가 씌었을수 있습니다 ISTJ도 사람이기에 호감상대 앞에서 감정적으로 어필하고 싶은 본능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ISTJ에게 플러팅할 때 눈치 못 채게 했다간 ISTJ가 영역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TJ 유형 한정 얼굴에 철판을 깔고 플러팅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플러팅하면 ISTJ는 저 멀리 도망갑니다 특히 ISTJ에게 호의를 베풀 때 생색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색은 본인의 호의를 ISTJ에게 인지시키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생색을 본인 자랑하듯이 활용하면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생색내는 것을 ISTJ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 예. 친해지면서 어떤 장난을 치면 반응이 좋은지 계속 살펴봄 이티제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바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일단 며칠 몇달 동안 천천히 지켜보면서 상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뚝딱거리면서 조금씩 친해지고 어떤 장난을 치면 잘 받아주는지 탐색합니다. 예. 난이도가 낮은 장난부터 서서히 난이도를 높임 처음에는 가볍게 받아줄 수 있는 유치한 장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장난의 강도를 올려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둘만 하는 특이한 장난과 조롱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장난치는 과정에서 플러팅을 섞음 이미 이티제와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눈치챌 수도 있지만 이티제는 허튼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너무 순수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면 사소히 이티제는 플러팅을 섞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는다면 단둘이 있을 때 누구랑 그렇게 재밌게 놀았냐고 질투를 합니다. 이는 이티재와 장난치는 것만 보고 싶다는 뜻으로 갖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먼저 ISTJ의 이그라이를 눈치채고 접근해서 ISTJ에게 호감 표시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일단 ISTJ도 이글아이한 효과가 있었으니 한시름 났을 것입니다. 근데 ISTJ가 여기서 소극적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땐 ISTJ가 잠시 주도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이글 아이하느라 노력했으니 이제 상대에게 턴을 넘기면서 잠시 쉬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는 관심 받은 만큼 ISTJ라는 꽃에 물을 줘야 합니다. 처음 ISTJ는 똑딱거리면서 경계할 것입니다. 막상 맘에 드는 사람이 다가오니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i s t g 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호감 여부와 상관없이 연애할 생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ISTJ에게 고백을 해야 ISTJ는 YES와 NO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만약 고백하지 않는다면 ISTJ는 지금 이 말랑말랑한 상황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랑말랑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사 연애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STJ에게 고백할지 말지 타이밍을 보다가 늦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빠르게 고백 멘트를 준비해서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단, 서로의 호감이 어느 정도 확인됐을 때 고백하는 것이 높은 성공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헐 대박! 이런 걸 선물해 주다니 감동인데?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여기서 소위 예쁜 쓰레기를 받아도 ISTJ는 어떻게든 활용할 방법을 찾습니다. 너 다음 생일이나 기념일 있으면 내가 선물할게. 진짜 고마워. 상대에게 선물을 예고하고 정말 고맙다는 걸 표시합니다. 아 오늘 생일이네? 스마트폰 한번 볼까? 안녕. 너 오늘 생일이네. 내가 잊지 않고 생일 선물 준비했어. 아 이건 좀... 이거 어떻게 말하지? 일단 고맙다고 말해두자. ISTJ는 순간 표정이 찡그려졌어도 금방 포커 페이스로 돌아오고 감정을 숨깁니다. 너 다음 생일이나 기념일 있으면 내가 선물할게. 기부앤테이크에 입각해 선물 예고를 하지만 형식적인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아 오늘 생일이 끝나가네 스마트폰 한번 볼까? 안녕. 이제 생일 마무리할 시간이네. 이거 커피 한잔 기프티콘 준비했어. 맛있게 먹어. 오늘 다시 청하주시야 사감 스해드네 드덕댁. Je Young Sang Yul Tong Ha ISTJ w a Yu I Honin Shin Go Hashi Gil Gi One Ha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 e i d Hashi m y a n Secret y i Young Sang Bon In Dung Fan y i Yo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 It Sub Nader Uchuk Sandan Card Lul Clip Hag Eid Haju Se Yor